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야 진료보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가 너무 아픈 거 같아요 진료 잘 봐주세요 오케이.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요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What the... What? 기다려봐요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뭘 하는 거야 제대로 진료하는 것 같지 않은데 Bruh. 기다리게 했네요. 걱정하지 말아요. 다 잘될 거예요. 멈춰주세요. 저 사실 아프지 않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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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그 정도는 내가 협조해야죠 빨리 회복하면 좋겠어요 음! 안돼!!!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해주셨는데 너배병이라고 그게 사실이니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학교로 갈게요